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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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또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에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서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문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를 두번 방문하였고 이제 곧세 번째로 너희를 찾아가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분별,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때는 경고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두세 사람 세워서라도 너희를 치리하고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세 명의,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라도 단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웠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세번 경고하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에게 가서 경고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경고하고 마지막으로는 전 교회가 그 사람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범죄를 짓고 있으며 이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들을 정말로 단죄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로 심각하게 그들의 죄와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향하여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말아야 알아듣겠는가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부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내노라 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사도권과 하나님께서 진정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왔고 바울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사도권의 권위가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나오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스스로 이듬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들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면 너희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물으며 내가 행하는 권능이 진짜 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겠는가? 라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되묻는 것이며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너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불합격한 자, 즉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며 너희는 그것은 너희도 알고 있다. 3절에 이미 바울은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신 분임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삶 속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삶 속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실제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애굽에 열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시키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주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막을 만들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목마름에 불평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광해의 40년 시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금송아지를 보며 기뻐 뛰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금송아지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이미지화 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모세마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만나를 먹고 배추로 하기를 먹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전혀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고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형성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틀 안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보고 만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은 또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알아도 또 경험해도 정말 작은 일부분만 맛보고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듯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도우시며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감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오히려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악한 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때 교회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삶을, 삶을 살게 된다면 즉 우리가 나의 살 실제의 삶 가운데 죽인 주님께서 살아 숨 쉬며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감각하며 산다면 그리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교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삶의 부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감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서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흠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시죠?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가 날때 내 안에 욕망이 끌어오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 충동이 일어날 때 주님에게 질문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죠?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주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죠? 직장이나 학교, 사업장에서 주님 내 옆에 계시죠? 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려보는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와 아내의 삶 가운데, 내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가운데 그곳에 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영광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높으심과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